오늘 소개해드릴 공략은 엔드 컨텐츠인 결투장 공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결투장 배치 중두 줄덱의 기본 배치와 주로 위치별 용병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팁을 설명드릴 거고요. 용병별 장단점 등 심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줄덱은 극공격적인 그 덱으로 딜러 용병 파워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부터 고수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두 줄덱의 기본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배치, 용병들의 상제 역할, 역할별 주로 쓰이는 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용병은 맨 윗줄에 양쪽 측면에 배치되고요. 공격 용병은 맨 윗줄 가운데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공격 용병이 가운데에 배치되는 이유는 모여있음으로써 지원 용병의 버프를 모든 딜러가 받고 극딜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맨아래줄에는 방어용병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방어용병줄은 아군 딜러줄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형태로 배치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줄 대기 아닌 보통 대기의 경우 가운데가 딜러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딜러진 줄이 세 번째 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투장의 기본 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첫 번째, 같은 만 라인을 먼저 공격한다. 두 번째, 같은 라인에 적이 없는 경우 아래 라인을 공격한다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은 제 공격진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반면 저는 방어라인 두 줄을 다 없앤 뒤에 공격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두번째로 만약에 가운데 줄에 방어형 영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의 범위형 공격 용병으로부터 아군 딜러진이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위에는 딜러진 줄이 아래는 방어용병 줄이 되는 것이죠. 위치별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 용병부터 살펴보면 두 줄댁에서 주로 두명의 공격지원 용병이 쓰입니다. 지원 용병을 고를 때는 범위와 지원 버프를 보고 고릅니다. 범위는 일자형 공격라인이기 때문에 십자국한 일자형 지원이 주로 쓰이고 X자 지원형은 쓰이지 않습니다. 지원 버프는 아군의 공격진이 치명타 기반 공격인지, 공격력 기반 공격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치명타 기반이면 치명확률 증가 스킬을 가진 용병을 공격력 기반이면 공격력 증가 스킬을 가진 용병을 쓰시면 됩니다. 방어형 용병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상대의 어그로를 끌어와 대신 맞아주는 도발 방어형과 엄청난 방어력으로 시간을 끌어주는 더미 방어형이 있습니다. 도발 방어형은 도발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역할은 아군 딜러진에게 가는 공격을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는 주로 세 번째 줄 양옆으로 적 딜러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용병이 같이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미 방어형은 방어력 증가와 데스가드 등의 스킬을 가진 용병으로 방어진 철거의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공격형 영웅은 극딜형, 범위형, 더미 철거형 용병이 있습니다. 극딜형은 엄청난 공격력으로 도발 용병을 한 큐에 잡는 역할을 하고 범위형은 공격진을 쓸어 담는 역할 더미 철거형 용병은 더미 용병을 빠르게 잡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두줄대의 대략적인 배치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격, 지원, 방어형 역할과 대표 용병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고요. 더불어 용병풀이 충분치 않은 브린이분들을 위해서 역할별 3성에서 5성까지 대처할 수 있는 용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우리 루열 길드님들도 감사합니다. 모두 질부다 하시고 뽑기 대박나세요. 안녕!